아, 네, 수고하십니다. 저, 2018년도에, 2017년, 중앙선관위 회계연도 보고 할 때, 그때 이제 시정 요구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. 목차코드. 뭐 예, 네, 그렇습니다. 네, 네. 네. 법에는, 이렇게, 뭐, 그대로 읽으면, 지적사항이에요. 독립선도또 제151조는, 아시죠, 이 내용. 네, 네. 내용 네. 아 네. 예, 예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야, 해라고 하고, 시정 요구까지 됐지 않습니까? 박영수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제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 라는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빼주고 삭제를 해주시면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입법 해석이 우선하잖아요 법이 버, 조금 개선이 되면은 <웃음> 더 좋을 텐데 네. 예그 조금 네.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예 네,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13조에 0 보면 이제 법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네. 어그 그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 그래서 이건 이게 지금 <웃음>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대부분에서도 판결났죠 이번에 예, 대법관들이 예. 또 예, 해가지고 이거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김병관 의원을 시켜가지고 어, 발그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, 그런데도 지금 이, 이, 이,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법을 지켜야 될이 법관들이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<웃음> 그죠 예, 고맙습니다. 또 네, 나중에 알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예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다.